너아 <웃음> 아 plein살... 맞아. 맞아. 열이 게선가 진짜 와! 진짜 불만. 선물은아선 힘들어. 내 선물 어디 있어? 응. 이렇게. 아 <웃음> 아아어 여기 있 여기 어 여기 안녕. 내가 잘해니까가르줄 테니까. 좋야지 <웃음> 괜찮아. 이루리 이루리 나아 담대 봐. 담대. 어 맞아 맞아. 맞아. 이루리 나나 오! 이루리 이루리 나.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. 맞아. 어, 쌍이 어. 고 가야 돼. 나의 방을나 오! 오. 이번 컨셉 그거야. 말하는. 승아. 어, 아. 오. 안나이이 어. 예쁘지? 어. 진짜 힘들어. 제일 힘들어. 지금껏. 안무 는에 제일 힘들어요 진짜? 응.